안녕하세요 블러니퍼 제이드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보시면 퀀텀 만든 DJ 치엔이 지금 만들고 있는 퓨전에 대해서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비체인이랑도 연관이 깊은데 비체인 영상도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유통하는 거를 블록체인에 저장해가지고 이게 진짜 명품인가 가짜인가 아니면 냉동식품이 중간에 가다가 녹았나 상했나 이런 거 보는 프로젝트니까요 관심있으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볼까요 6,000일 때, 핵트님을 믿고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없어요. 아니, 핵트님의 참, 차트를 참고를 지금 하자면은, 9,223.9 저항선은 지금 넘어서가지고, 지지선으로 바뀐 것 같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바뀐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강력한 저항선이, 11,300이잖아요. 그럼 지금, 9천 얼마니까 사도 되나? 11,300까지 무난히 갈려나? 이렇게 생각을 탁 하고 있었는데 이 아무도 믿거나 맹신하면 안 되죠. 그래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저는 정보 전담만하는 거고 근데 사실 트레이더 분들, 다른 분들 보면 은 지지선이랑 저항선이 각자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시려면 은 다른 트레이더 분들 차트도 좀 많이 보시고 타이밍을 좀잘 잡으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여러 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오스가 어제 코인원에 상장을 했어요 이미 사실은 아 이오스 상장 할거다 루머가 되게 많이 돌아가지고 딱히 놀라진 않았죠? 근데 이오스 지금 코인마켓 계호 5위에요 <웃음> 여러분 세상이나마상이나 <웃음> 아니 메인넷 6월에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거지? 막막 이더리움도 막 이기고 막 그러는거 아닌가? 진짜 너무 궁금한데 <웃음> 고입니다 여러분 떨려 떨려 <웃음> 어서가지 바이낸스 옮겨야 되는데 아니 수합 해주니까 그죠? 아 그전에 팔아야 되나? 아 진짜 고민되는데 저는 장기투자자인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되는데 일단은 코이원 상장으로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근데 이오스 호재가 또 있어요 바로 이오스 생태계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고 아니 1억 달러 투자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중국의 블록체인 기업인 이 OK 블록체인 캐피탈이 있는데 얘네가 이오스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오스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가 지난 1년간에 이오스 기술을 연구한 결과 블록체인 생태계 파트너로 이오스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1억 달러를 투자를 하려면은 투자 전에 진짜 엄청 많이 조사하고 비교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캐피탈도 투자에 실패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런 거에 혹해서 막 되게 방심하지 말자고요. 그죠 그리고 다음은 트론 메인넷 런칭 기사예요. 저는 트론을 예전에 얘네가 백서를 벗겨가지고 한번 진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뭐지 얘네 아못 믿어 온 프로젝트인가 근데 파트너십은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음, 무슨 프로젝트지 스캠인가 아닌가 막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 5월 31일에 메인넷을 런칭을 할 거고 6월 21일에 ERC20에서 본인 메인넷 코인으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는 이오스랑 이더리움 대플랫폼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 거대 플랫폼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완전 진짜 이거는 저는 예상을 사실 못했어요 트론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이 150만 달러 상당의 트론 에어드랍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여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이번 해에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거나 수신을 한 계정 중에서 무작위로 드랍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없던 트론이 생기시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아니면 은 트론 에어드랍 해준다고 막 주소 달라고 하는 사기가 있으면 거기에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아쉽지만 이거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비트코인 캐시 상승 이유를 알아보면요 비트코인 캐시가 5월 15일에 블록 크기를 최대 32MB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하드포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블록 크기 말고도 스마트 컨트랙이랑 컬러드코인 같은 연산 코드가 업그레이드가 또 된다고 하니까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비트페이 있죠 얘네가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호재에 지금 상승장 힘까지 입었고 해 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는데 솔직히 비캐시도 말진 진짜 많은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만 보시고 어, 와 좋아지겠다 비캐시와어떻게나 사야겠다 하면서 덜컥 사지 마시고 직접 자료를 조사를 진짜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은 저도 이런 호재를 보면 진짜 혹하거든요. 호재만큼 근데 논란도 상당히 많았던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상승하는 만큼 항상 하락폭도 되게 크고 그리고 트론도 그렇고 사실 비캐시도 그렇고 저는 아직 섣불리 매수를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논란이 워낙 많았고 제가 그 논란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에 투자를 하시고 아는 게 없다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로 해요 여러분 링크는 다 댓글에 달아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랑 댓글도 달아주세요 안녕